오늘도 너의 주인 조용해 난 궁금한 걸 갈게 네 옆에 긴장한 표정 속건 안녕 왜 이상한데 너를 바라보는 게 oh, I wanna know you 음, 공감 그리고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응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한다. 이런 느낌? 24시간 동안 힘든 있 무슨? 속임, 롤, 아 메이크 스토리, 아이템, 메이크 스토리는 속 없고, d J 정도.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드리고? 이쁜 말과 r 로만 전해 드릴 수 있을까? 어, 맛있는 거뭐먹 가. 은이 사람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해서. 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서이 사람을 위해서. 이사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서이 사람을 위해서. 이 사람을 위해을 영화같은 느낌 락락 제가 그 뮤직비디오에서 수화를 여러가지 했었거든요. 수화의 의미, 의미를 안다루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. 어린 남녀노소도다 나오니까 어, 뭐 그런 사람들의 밝은 표정 을 보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음악 스타일이 정말 작년 비에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뮤직 비디오에서도 힙합 요즘 뭐 힙을또안 슈퍼, 하고 노래 이렇게 밴드 다양한 걸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, 들으시면서 뮤직 비디오 봐주시면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